182강째입니다. 153문 은혜 방도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신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신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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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불량 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음. 삼위 <웃음> 하나님의 이제 큰 구원이 이제 에베소서에는 처,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웃음>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웃음> 에, 믿음을 그, 잡은 자 아래 그, 매어 있던 자들이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어, 유대인과 그리 해, 저,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그 일이 이, 있게 됐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게 이제 2장에 나오고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직책을 맡은 자로서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장에서는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차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본문 뒤에는 이제 회복된, 그리 도 안에서 지체된 자들이 가정에서 부부 관계, 또 부자 관계, 또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죠. 다삼의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가는 자들이 어떤 질서 속에서 어떻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이제 여기에 증거, 오늘 이제 153문의 증거구절이 되는 건데, 이게 은혜의 방도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 그 방도의 증거구절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이 저주와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이 어 그냥 유일하게 살아갈 수단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속에서 차서 이렇게 은혜를 누려가면서 성도들과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연락해서 자기 은사와 직임에 따라서 그리토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움직이고 교회 아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머리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교회 한 분자로서 그 온전한 것을 회복해 나가시는 것인데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맨날 공부하고 있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고, 봉사하지만, 그거는 자기 종교적인 그런, 그, 한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보수주의자들, 그,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그런 개혁주의자들, 이외에 다른 자유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되, 항상 인간의 관점, 땅의 관점에서 합니다. 땅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언어들을 분석하고 비평하고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벗어나요. 그 땅의 관점에서. <웃음>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무지하면 무지한대로, 똑똑하면 똑똑한대로, 이런 질서 속에서 이런 음례를 차서 이렇게 누려간다. 제가, 그, 초대, 한국 초대교회사를 잠깐, 요번주에 좀, 좀 봤는데, 보면, 그, 김익두라고 하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밑에, 그, 감아받은 사람들이 한국교계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제일 첫, 첫 번째 분은 그, 박형룡 박사라고, 통신대 그 아주 총장을 하셨던 분이고 또한 사람이 또 자유주의의 아주 유명한 김재준이라고 하는 그 그분도 그 김익두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가말 받아서 그렇게 어 나름대로 기독교인으로 살았죠. 그런데 길은 정반대. 그는 정반대로 갔어요. 똑같이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했지만, 반대로 갔어요.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가고, 하나님 말씀을 비평하는 대로 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대로 가고, 나름대로 그 한계가 있는 역사 속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가는 거죠. <웃음> 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또, 별다르게, 별다르게, 김홍전 목사님의 그, 또, 최 목사님의 그, 신학 사상과 생애를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또, 그것이 과연, 아,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친 바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렇게, 이렇게 교회를 이루려고 한 거죠. 이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참, 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 뭐,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아, 뭐, 그걸로 우리 족화 것도 안,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계속 누려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파한 복음에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그분들의 그 신학 사상과 생애를 닮아간다고 해놓고, 그거 한시적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이거나, 교회 아로서 뭐 행복하는 게 없으면, 저도 뭐 제가 전파한 복음의 버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신자로서 시작서부터 진행 완성까지, 철저히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 은혜의 방도를 의지해서, 주님이 목표하신 데까지 나가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하나의 주님의 교회로서 그 어떤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만물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경영에 가담한 저로서의 가담한 교회로서의 성격을 잘 나타내야죠. 우리가 더 모이면 더더 더 잘하면 잘할수록 그리스도를 더 높이는 일로 찬양하는 일로. 경배하는 일로 나가야 될 거고 그분의 나라를 더 확장하고 전진해 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게 그, 그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 시편 82편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무지, 무지 무각해 가지고 말이. 신들같이 지음을 받았는데 신의 형상으로 신들같이 지음을 받았는데 땅의 방백같이 행하도다. 그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여겨지도 결국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해도 완전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우리를 피조물인 우리를 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서로 교통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죠. 이 땅에서 어떻게 꽤 있게 배부르게 뭐, 편하게 살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 그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고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신자라면, 신자라면, 진짜 이 진노와 저주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빌붙어 갖고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고, 그,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허다한 사람들이 그, 육신과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그냥 그 시류에 끌려서 그렇게 살다가 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신자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도를 주신 걸 가지고, 그 회개와 믿음을 이루어가고 결국은 신과 같이 되는거죠. 그런 충만한 데까지 나가는 거죠. 모든 걸다 뭐 했다 하더라도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지만 <웃음> 예, 이제 지난 시간 그본걸 조금 복습하고 어, 또 오늘 볼 내용들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것 다 못하고 요 절반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은혜의 방도에 대한 아,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방도라는 말을 잘안 쓰는데 아이들은 잘이 말을 모를 텐데 수단이라는 말이죠. 방법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그 누리, 누리는 그런 수단들이 되는 거죠. 이 주제는 대요리문답 153문부터 어, 196문까지 44개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을 만큼 전체 요리문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게 요리문답 전체의 20% 정도 된다고 했죠. <웃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과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점은 은혜 방도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첫 번째 문답에서잘 드러납니다. 그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위반한 까닭에 받아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요건대 은혜 방도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아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152문에서도 살핀 대로 죄인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얼마나 두렵고 끔찍합니다.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장차올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 믿고 그냥 죽, 죽,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영원한 그 불못에서 그그 그, 고통스러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웃음> 장차올 세상에서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고 게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신 임재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죄인에게 내리시는 균엄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20장에 그, <웃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도를 밀레도에로 청, 청해가지고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것에 대한, 뭐, 여러, 그, 그, 이제 그, 자기가 떠난 뒤에 그런, 이,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오는데, 에, 그런 속에서, 어, <웃음> 피할 도리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뭐, 그것, 저,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 말씀한 것도, 뭐, 다 비슷한 내용들이고 그런 거죠. <웃음> 우리가 독감으로, 뭐, 지금, 이거 강설할 게, 이 전, 14년도니까 아직 코로나가 나오기 전이니까 독감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새 말로 하면 코로나 <웃음> 얘기할 수 있죠. 코로나로 뭐 알아도 살 맛이 다 달아날 판인데, 하나님 형벌을 영원히 받는 것은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불로 소금치듯 하는 그런, 그런 세계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몽을 꿔도 다시는 그런 그 경험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이게 진짜 이 심판은 진짜 하나님을 무시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배반한 그런 형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죄라도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잖아요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 보존하시기 위해 베푸시는 온갖 선한 것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나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거룩한 진노를 내리셔서 그죄 가운데 그대로 방치해 놓으시는데 그럴 경우에 정작 죄는 자기 욕심대로 죄를 짓고 어 게다가 마치 원하는 대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진노를 당하는 줄 모르고 의기양양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시편 73편 우리가 이게 얼마 전에 읽은 내용인데 저희는 능욕하며 73편 8절로 9절. 저희는 능력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응? 이게, 배는 게 없는 거죠. 이제, 아나무인인 거죠.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지배, 응? 세상은 그렇잖아요. 소유가 힘이 되고, 힘이 힘이 권력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걸로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신자라고 하면서 사실 세상 방법대로 땅의 방백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하면 참 비참한 거예요. 본인은 뭐 잘난 체하고 살아가겠지만 진짜 비참한.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 가운데 방치해 두셔서 멸망의 낭떠러지로 질주하게 만드신 것입니다만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죄인이 기고만장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교만한 말을 쏟기까지 합니다. 음,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목을 믿어라. 뭐, 세상 법은 멀고 내 주목이 가까우니까 그런 소리도 하고. 음. 우리가 사실 믿기 전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는 일에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형벌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지상에서 주시던 모든 선한 것이 중단됩니다. 그나마 가끔 가다가 상대적으로라도 경험했던 것들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 악명높은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거기 있어서 부모자식간에 음 부부간의 사랑의 심정과 미래에 대한 소망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는 예루살렘 멸망시에도 그 선하심이 남아있어서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밤이 찾아왔습니다만 그러나 장차 죄인이 떨어질 영원한 불못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전히 사라진 채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만이 임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이 땅에서는 그런, 어, 뭐, 선을 볼수 있지만, 지옥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그런 형보를 받는 거죠. 그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독일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좀 모자라는 사람들 장애인들 뭐 이런 사람들 집시들 특히 집시들 유럽의 집시들 다 잡아다가 그뭐그 어, 그 뭐, 그 완전히 인간 촛불로 썼던 그 로마 시대 그, 때나뭐 거의 같은 거죠. 이, 인간 안에 기름을 짜내고, 막, 그, 아유, 그 뭐,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니까 러 그만큼 이게, 이게 무지무각해져가지고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져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철저히 능멸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참. 그런데 이제 그런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맛볼 수 있게 하셨는데, 지옥에는 그런 것조차도 없다. 이 두려운 심판과 진노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믿지 않은 사람 삶의 삶 자체가 그건 지옥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니까. 얼마나, 본인은 뭐, 똥똥거린다고 하지만, 그게 지옥의 삶인거죠.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그, 이루는 삶을 사지 않네요 아무튼 이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시는 때이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길을 열어놓으신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율법, 그 출협기 19장에 그 율법, 수, 저, 언약식을 하, 하고 율법을 내리시는데,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이 애국에서의 큰 구원을 전제해 놓고 율법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니까, 회개와 믿음도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잘 알고, 구원 이후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그, 응. 어,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죠. 요컨대 우리는 이미 대오리문답 일부에서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대오리문답 제 일부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믿을 것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내셨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실로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교훈했습니다. 일부를 배운 후에 우리는 2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본분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되었을 때 행할, 행할 것이었고 또한 타락 이후 그리도 안에서 다시금 행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 내용이 바로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 살아기후 사람의 본분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법에 나타난 그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금령과 명령이 있는데 그 금령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개명의 본의를 이루는, 그, 음. 어, 이,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 살인하지 않았다 하는 걸로 어, 자부하지 않고, 자부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인간을 어떻게 더 사랑해야 되고, 어, <웃음> 다른 사람의 그 가정을 어떻게 지켜줘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재물 같은 것, 다른 사람의 명예 같은 것, 그걸 어떻게 지켜줘야 되는가를 더 누려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해서 은혜의 방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철저히 그런 부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누려가야 될 것에 마음을 모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이 안 바뀌면 말이 안 바뀌어요. 또 말이 안 바뀌면 행동이 안 바뀌어요. 우리가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에 대한 공부, 믿음에 대한 공부, 옛 사람의 그 연약함에 대한 공부, 또새 사람의 그 마땅한 본분에 대한 공부, 그걸 그걸 하는 거는. 더 명료하게, 그, 그, 거 개, 개명의 본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지식 갖고 자랑하고, 어디 가서 뭐, 그, 그, 군림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깨우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법에 나타난 그 뜻을 이루어 살아간다. 대여리문답 153문이 하는 이런 내용을 한편으로 요약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런 내용을 구현할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요약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고 구현할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은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의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라. 은혜의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라. 세 가지 은혜의 방도가 세 가지라고 했죠. 첫째 복음강설, 둘째는 성례세, 셋째는 기도라고 했죠. 이걸 부지런히 아... 사용해서 이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진짜 천국의 소유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주로 생각 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아까 들포도를 맺지 말고 사람이 먹을 만한 열매를 맺. 다른 사람들이 보고 빛을 빛으로 생각될 만한 열매를 인격적으로 맺는 거예요. 입만 납을 대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그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겸손히 깨닫고 그리도 공효를 의지하면서 성신의 인도를 전심으로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기, 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김홍전 목사님의 그 수상록과 명상록을 PDF 파일로 저 띄워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 바깥으로는 유출하지 마시고 그분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사셨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은혜의 방도를 의지해서 이 진노와 저주를 이기고 고룩하게 살려고 하셨는가. 예. 네. 그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음, <웃음> 이런, 그, 이런 요구 사항은 사실은 새 언약의 요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율법의 용도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죄를 깨닫고 그리토를에게 나가고 세원약의 율법으로 순종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 너희는 믿기만 해라. 요렇게 생각하고 자기 믿음 이후에 그회개와그 그 성화를 이루는 것을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무법주의자예요. 완전히 아주 교묘한 사람들이지 응. 그새 언약의 요구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쪽 면만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만 따먹고 자기 할 일을 안해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리도로 스말미암아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더러 새 언약 백성답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요구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성신으로 행하라. 새 언약의 요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그, 그 확대된 인격으로서의 그말씀을그 살피고 음, 그리고 그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과 성신을 의지한다는 그 그리스도와 성신을 의지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사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신은 오직 믿음입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회개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에서 얘기할 때 이게 회개와 믿음이 이제 서로 이제 그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걸 묶어서 회심이라고 했잖아요. 회심. 회개와 믿음을 묶어서 회심이라고 그리토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나, 나, 나를 시인하고 내 꿈을 이루려고 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런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는 거죠. 자기 꿈. 자,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정받고 역사의 길이 남을 이름을 남기겠다. 뭐 이런 거다 벗어버리는 거죠. <웃음> 이제 그리스도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없이 영광을 추구, 추구하고 그 자기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걸 회개하는 거죠. 그걸 회개하는 거죠 아, 과거에 한번 회개했으면 됐지 뭐또또 회개. 나 아, 회개할 게 없어. 주님이 다 하셨지 뭐 이런 식으로 뻔뻔한. 그 믿음을 말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더 어, 두렵고 떨림으로 그건, 그건 결코 공포에 의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경외심에 의한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따라가는 거죠. 네. 자기를 부인하고 도, 끊임없이 돌이켜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에서 그리토를 본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그리또를 본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니는 데는 그리또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또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또의 향기가, 취가향 백합 같은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전히 때 묻은 냄새가 섞여 있긴 하지만 주님이 그리또 안에서 그걸 그 가려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백합화 향기에 취하면 다른 냄새들이 다죽어 네. 냄새가 강해가지고 신자가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이데올로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지 하나의 사 그냥 뭐 개념이 아니고 이 실제라고 그리스라고 하는 인격이고 이게 우리가 친구를 잘 만나면 친구의 언어, 친구의 사상, 친구의 생활 이걸 따라가잖아요. 근데 친구를 잘못 만나면 친구 그 친구의 그 언어가 조폭의 언어가 나올 수 있고 아주 양아치의 언어가 나올 수 있어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토를 친구로 삼아서 살아가는 건데, 진짜. 그, 진짜 이게, 아, 이게, 목에, 목에 칼을 둬야죠, 우리가. 이게, 이게 언어를 제어하고, 브레이크 장치를 그리토로 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불쑥불쑥 나오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철저히. 자기 자랑, 자기 잘난 거. 자기 똑똑한 거. 자기 외모를 자랑하는 거. 그러면 그리토가 안, 안 드러나요. 음. 이 사람들이 이제 있으면, 어, 그래 하고 이제 거기서 뭐 떨어지는 게 있을까 하고 그냥 수궁하고 있을 뿐이지. 나중에 뭐, 뒤, 뒤 뒤로, 뒤로는 얼마나 욕합니까? 뒤로는. 음. 없으면 더더군다나 다, 다 떨어져 버리고요. 누가 자원에도 나와 있잖아요. 재물은 그 친구를 많게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이제 진짜 친구가 돼야죠. 그리스도 안에 서 친구가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바로 성신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신이 성신의 인격과 사역 우리가 배웠죠. 성신이 뭐 합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그리토가 이루신 구속의 그, 그, 순종의 일들을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시는 거잖아요, 성신이. 그러니까,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냥 기계적으로, 아, 말씀과 성신을 개혁신학을 쫓아서 의지하고 나간다. 그렇게 이념적으로, 이렇게, 기대만 세워놓는 게 아니라, 생활로 진짜 그리토를 닮아가고, 그리토를 따라가는. 그리토의 본을, 자취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 부르심에서부터 영화로운 상태까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렇,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쫓아서 그렇게 그리도를 믿고 성신으로 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모든 은혜가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신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라 통달. 도가 통한 거죠. 통달하신. 그러니까 성신을, 이게 내가 무슨, 뭐, 잡다한, 그, 좋은 자료, 1차 자료, 저, 접할 자료가 없어도, 성신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그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죠. <웃음> 성신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웃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컴퓨터도 없고, 뭐, 뭐 좋은, 뭐, 송구사전, 무슨, 그런, 그, 뭐, 조직, 신학, 책, 뭐, 이런 것들, 정리된 게 없어도요, 뭐, 그런 걸 잘, 그, 저,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그걸 잘 정리했어요. 삼일체라든가. 그리토의 이성, 일인격이라든가. <웃음> 성신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성신 안에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고룩하게 돼. 양자로 삼심도 이 둘에서 포함할 수 있습니다만. 양자로 삼으시면 의롭다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의롭다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법적 자격을, 어, 자격을 얻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에, 사, 살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 자격을 얻는 거이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웃음>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죄사함을 받은 사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은 사실을 위해서 가능한데 이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슬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해가지고 죄인으로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주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또 약속하신 성신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창설하시고 그게 놀라운 일이죠. 너무 감동되는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 믿지 아니할 수 없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수 없어요. 험망한 것을 추구하고 다른데 견눈질 할 여유가 없다.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거룩하게 하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한가 한가하게 딴 짓을 하지 않는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거룩한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도록 하십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본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념은, 이념은 우리가 작심 삼일밖에안 돼요. 그거, 사실 그걸 위해서 죽, 죽어도 아주 의미 없는 죽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그 성품을 발휘하고 살아갑니다. 세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세 사람 됐다라고 하는 건저 사람이 그리스도화 됐다 이 말이 맞아요. 그리스도가 됐다. 그러니까 그리 작은 예수로 뭐 살자 뭐 그런. 이슈처럼 운동처럼 뭘 하는데 그거는 할수 없는 거고요 사실은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은혜인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봉 5장 43절로 48절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리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대,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자가 사실은 죄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 아니에요? 의의를 위해서 그걸 무슨 저주받는 일처럼 생각하는게 아니고 그 하늘의 일로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원수됐던 위치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도리어 그 자녀가 된 입장이거든. 그아드님의 피값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오른쪽 뺨을 때리고.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생명을 뺏으려고 하지, 뺨다고 한대로 성이 안 차는 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웃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려면 그 한쪽 뺨 때리는데 나머지 뺨도 돌려대는 거예요. 이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누려가는 거죠. 나한테 나는 여기까지만 참어, 그 이상은 못 참어. 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면. 그리토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악인과 불의한 자도 선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으면 마땅히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주님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처럼 행하라 하시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이처럼 행할 수 있다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 신이 이처럼 행하시겠다 하는 거지. 이게 잠깐 꺼전 들어왔는데, 꺼졌네. 다시 켜주면 <웃음> 자기밖에 모르는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스스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나는 것도 사실은 참 옛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사랑을 생각하면 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 행복을 위하여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인생이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죄삼을 허락하시는 의롭다 하시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온 세상을 가지고서도 지극히 작은 죄 하나를 짓을 씻은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를 가진들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사함 받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152문의 표현은 돌려서 생각하면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과연 이 복음의 교훈, 이 오직 믿음으로 오롭다 사심을 얻는다는 이 교훈으로 루터나 칼빈 선생이 종교 개혁을 중세 교회를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칼빈이나 루터 선생이 위대한 게 아니라 복음이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웃음> 로마서 1,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선언해놓고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를 다 지적하고 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가 어떤 것인지 쭉 설명해 나가잖아요. 그 의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내용을 그뭐 5장까지 가고 그 6장에서 그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이제 죄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 바꿔 말씀드리면 그리도의 복음의 그리토, 복음의 그리도께서 그처럼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토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웃음> 온천안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토께서는 얼마든지 행하십니다. 모든 죄를 사, 하여 주시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실, 우리의 온, 온갖 죄에서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바로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그리도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것도 상대적인 의가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어떤 부분에. 그 정신과 의사들, 심리 상담자들은 자기 어렸을 때다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쁜 놈들을 지금 상담을 해줘야 되고, 치료를 해줘야 돼.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불닭지가 나면, 화가 나면, 그, 절대 상담을 할수 없고, 치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야 됩니다. 일반, 일반 의사들도, 상담자들도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그러는 거는 나름대로 자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장본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울그락 불그락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그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그 길을 피하는 말들을 해주고 그, 그 배려를 해주. 오히려 맨날 빠지는 그 함정에 앞에 그 디임돌을 놔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 그 디임돌 같은 게 은혜의 방도들이에요. 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악인들 앞에 그걸 놔줘야 그 감동이 되지, 절대 감동 안 됩니다. 말로, 말로 해가지고, 똑바로 살아. 말로 해봐. 너나 잘 살아, 그러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도를 주신 것. 우리가 그걸 누려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